안녕하세요 모험가님 어깨 위 요정 MC 레이라입니다 모험가님 해피할로윈 매년 10월 31일 할로윈이 있는 날이죠 검은사 모바일에서도 이 할로윈 준비가 한창인데요 역시 또 이벤트도 빠질 수 없겠죠? 바로 안내해드릴게요 네첫 번째 이벤트 소식입니다 신규 클래스 스테이지 레벨 달성 이벤트 기간은 10월 4주차 업데이트 점검 후부터 11월 16일 화요일 오전 9시 전까지입니다 신규 클래스 세이지 출시 기념으로 세이지로 일정 레벨을 달성했을 때마다 육성에 도움이 되는 보상들을 준비했습니다. 전설 이상 세트와 블랙펄 1,000개, 7세대 반려동물까지 모두 다 획득해보세요. 다음 이벤트 소식입니다. 네, 두 번째 이벤트 소식입니다. 어둠의 개척자 이벤트 기간은 10월 4주차 업데이트 점검 후부터 11월 9일 화요일 오전 9시까지입니다. 이벤트 기간 동안 하둠 전 지역의 지식 경험치 획득량이 무려 1000%가 증가합니다 이번 기회에 아직 지식을 다못 채운 지역까지 하둠 전 지역들의 지식들을 습득해보세요 단, 혼돈 지역을 제외한 하둠의 영역에서만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으며 가문 파견에는 영향을 주지 않으니까 이점꼭 명심해주세요 세 번째 이벤트 소식입니다 할로윈 기념 출석부 기간은 10월 4주차 업데이트 점검 후부터 11월 9일 화요일 오전 9시 전까지입니다. 총 7일 동안 할로윈 특별 보상을 획득할 수 있는 출석분인데요 6세대 반려동물 어린 바피트 블랙펄 300개, 유령인형, 황금 가위바위보 상자, 일반 가위바위보 상자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유령인형과 황금 가위바위보 상자 그리고 일반 가위바위보 상자는요. 제가 잠시 후에 소개해드릴 다양한 할로윈 기념 이벤트들에서 자영할 수 있습니다 그럼 바로 차례로 소개해드릴게요 네 번째 이벤트 소식 할로윈 유령 인형 상점 엘리언 하둠 대사막 대양 검은태양 나이트메어 숨겨진 연회장에서 몬스터를 제압해서 유령 인형 아이템을 수집할 수 있습니다 물품 교환 버튼을 눌러 유령 인형으로 다양한 물품과 교환할 수 있는데요 6세대 반려동물 고스피를 비롯해서 심연 유물상자, 미감정 문양각인서, 심연 장신구 괴짝 등 다양한 물품으로 교환하실 수 있습니다. 각 물품마다 최대 교환 횟수가 정해져 있으니까요. 확인하셔서 필요한 순서대로 모두 모두 받아가 보세요. 유령인형 수집기간은 10월 4주차 업데이트 점검 후부터 11월 9일 화요일 오전 9시까지며 물품 교환기간은 11월 14일 일요일 오후 11시 59분까지 교환이 가능합니다. 다섯 번째 이벤트 소식은요. 흑정령과 가위바위보! 기간은 10월 4주차 업데이트 점검 후부터 11월 14일 일요일 오후 11시 59분까지입니다. 각종 할로윈 이벤트로 가위바위보 아이템을 획득하실 수 있습니다. 흑정령과 가위바위보 대결을 진행해서 승리할 시 보상을 획득할 수 있는데요. 3회 승리 시 심연 유물 상자 2개, 6회 승리 시 토템 상자 1,000개, 9회 승리 시 고대 미감정 문양각 인서, 12회 승리 시 혼돈의 결정 1,000개, 15회 승리 시 차원의 수정 상자 1개, 그리고 마지막으로 20회 승리 시 태고장 신구 상자 2개를 획득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참고사항이 있는데요. 흑정령은 가위 2개, 바위 2개 그리고 보 2개로 시작을 하게 되는데 흑정령의 남은 카드를 보며 다음에는 어떤 걸 내야 유리할지 예측해보면서 진행할 수 있으니까요. 이 부분을 잘 참고하면 게임에 더 유리할 것 같습니다. 또 흑정령의 경우 모든 카드를 사용하면 카드가 초기화됩니다. 이벤트 화면을 닫아도 이전 진행 내용은 저장이 되니까요. 이점꼭 명심하세요. 또 끝이 아닌데요. 일반 가위바위보 아이템과 황금 가위바위보 아이템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일반 가위바위보 카드로 승리 시 가위바위보 승리 보상 상자를 획득하시는 반면 황금 가위바위보 카드로 승리 시 블랙펄 100개를 획득하실 수 있습니다 가위바위보 집중해서 우리 다 같이 확장량을 이겨보자고요 여섯 번째 기타 이벤트 소식이 있습니다 이번 이벤트는 할로윈 기념으로 두 가지를 동시에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바로 스프코의 습격과 파트리지오의 할로윈 호박 이벤트입니다 기간은 10월 4주차 업데이트 점검 후부터 11월 9일 화요일 오전 9시까지입니다 스포크의 습격은 월드 우두머리 투카르 라이템과 혼돈의 무라카 대신 스포크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스포크를 제압하고 특별한 보상을 획득할 수 있으니까요. 이번 기회 꼭 놓치지 말고 다 같이 스포크 잡으러 가볼까요? 스포크는 목요일 일요일 오후 9시 40분에 등장합니다. 또 다음 이벤트로는요 파트리지오가 할로윈 특별 호박을 준비했다고 합니다 할로윈을 맞이해서 파트리지오가 색다른 상품을 판매한다고 하는데 저도 어떤 거를 판매하는지는 잘 몰라서 너무 궁금한데요 이번 이벤트 기간 동안 저랑 같이 매일 파트리지오 만나러 가볼까요? 이번 주 마지막 이벤트 소식입니다 탈리시의 사탕 팡팡 행진 이벤트 할로윈을 맞이해서 탈리시가 마녀의 호박 사탕을 가득 들고 매일 오후 12시부터 12시 5분까지 그리고 오후 8시부터 8시 5분까지 알레드로 농장에 찾아온다고 합니다. 사탕꾸러미 수집기간은 10월 4주차 업데이트 점검 후부터 10월 9일 화요일 오전 9시 전까지입니다. 사탕 교환기간은 또 조금 다른데요. 사탕꾸러미 교환기간은 10월 4주차 업데이트 점검 후부터 11월 14일 일요일 오후 11시 59분까지입니다. 사탕꾸러미로 교환 가능한 아이템들은요. 돌파복구권 총만 개, 혼돈의 핵총 75개, 황금 가위바위보 상자 총 5개 등이 있고요. 또 아이템 교환 횟수는 각각 다르니까요. 꼭 확인해주세요. 자 이렇게 해서 10월 4주차 이벤트 소식 모두 모두 전해드렸습니다. 특별한 날이 있는 만큼 또 재미있는 이벤트를 전해드리려고 노력했는데요. 어떠셨나요? 평소보다 조금 더 톡톡 튀는 이벤트 같지 않았나요? 저는 또 그럼 다음 주에 새로운 이벤트 소식으로 찾아 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만나요 안녕